또는 통장을 시오 최근 자동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에 주십시오. 거래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눌러주십시오. 내용을 확인하신 후 명세표 출력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. 거래를 취소하시려면 취소를 눌러주십시오. 전체를 받으십시오. 놓고 가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. 원하시는 거래 버튼을 선택하시거나 카드나 통장을 넣어 주십시오.